Music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전기차 넥소 202 국민의 선택 2부 특집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조금 전 저녁 6시에 본 투표는 끝났고요.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또 격리자들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7시 반에 발표될 출구 조사 결과와 함께 저희가. 각당 후보, 각당 상황실 표정, 현장 분위기까지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0 2 2 국민의 선택 시작하면서 저희가 나무를 하구를심었습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의 희망을 품은 나무가 점점 크게 자라날 겁니다. 우리의 바람을 담은 희망의 나무와 함께 2 0 2 국민의 선택 2부 특집 8시 뉴스로 본격 시작합니다. 국민의 선택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질 3부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개표 진행 상황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출구 조사 결과가 초접전으로 예측된 만큼 개표 상황 보시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하트하지 이어서 2022 국민의 선택이 방송입니다.